쌍꺼풀 수술했다고 하지 말아요 우리 엄마 아빠 둘다 쌍꺼풀 있거든 무슨 소리야! 얼굴 가롭지 않았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심화템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이렇게 끌려왔어요 갑자기 우리 피디님들이 과거 영상 을 리뷰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어떤 영상을 준비했을지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영상 2015년도에 나바코리아라는 대회를 뛰었는데 너무 말랐어, 일단. 지금 49kg에서 50kg일 텐데 지금보다 이제 체중은 적게 나가고 근선명도라든지 세포가 좀 부족해 보이는데 그래도 6년 전에 저희니까 오히려 살을 너무 많이 빼서 대도처럼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때 약간 힐을 신고 나가야 돼가지고 그 까치발로 계속 서서 요추를 일부러 전만시키고 포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대회를 뛰고 나면 그 다음날 요통이 오히려 약간 허리를 좀 많이 꺾어서 불편한 느낌이 며칠 갔던 기억이 있어요. 말랐다. 그래도 이때 체급 2등 했어요, 이 종목으로. 그리고 나서 두 종목을 뛰었는데 그 다음에 스포츠 모델 종목을 제가 체급 1등하고 이제 그랑프리까지 했거든요. 저이 종목은 보디빌딩 막 포징을 취해야 돼가지고 좀 자신감이 없었어요. 얼굴 경직된 거 봐. 음. 귀엽네. 태닝! 제 몸이 지금 시까마잖아요 태닝을 1년에 거의 30번 했어요. 이게 탄 작업했는데도 이 정도니까 제가 이러고 나서 이제 탄 바른 거 지우느라고 목욕탕 한번 가잖아요. 다시 새야해졌었어요그 정도로 태닝이 몸에 잘안 받고 또 몸이 좀 건조한 편이라서 이 대회 이후에는 태닝을 죽을 때까지 다시는안 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기도 했어요. 댓글 한번 볼게요. 제 눈이 안 좋아서 좀 가까이 들어가겠습니다. 허리부터 하체 라인이 만화 캐릭터 같은 신장은 작지만 몸선 떨어지는 게 정말 독특함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신장이 작은 기준이 자체 몇이에요? 유튜브를 하기 전에 키를 164라고 하고 다녔는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키가 160도 안 되는 애가 무슨 160 넘는다고 막깝친다고그 댓글 가끔 보면은 키 작다고 하는 거 진짜 너무 약간 억울해 거짓말하는 게 아닌데 왜 약간 어쨌거나 저 키는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타고나기도 하고 노력도 엄청나고 타고난 부분은 체형적으로 좀 허리가 얇은 거 그리고 엉덩이가 없지 않고 약간 있는 편 그게 좀 얘기하는 것 같고 노력은 운동을 통해서 만든 근육을 얘기하는 거겠죠? 선수 시절 레게노였어요 정점 찍고 자기길 찾아간 케이스 잠시 후. <웃음> 여자 내추럴 보디빌더는 저 정도가 이상적인 몸인듯 완벽한 내추럴이죠 와, 유튜브 영상에서 봤을 땐 몸매 좋고 관리 잘하는 예쁜 언니인 줄만 알았는데 엄청 강한 분이었구나. 실제로 유튜브를 통해 저를 알게 되는데 과거 운동 대회 영상을 보면 놀라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대회 준비. 지금 첫 번째 화면 보니까 스타킹 나갔던 데인데 스타킹 영상이 엄청 논란이 됐었던 것 같아. 심으뜸 얼굴 막 갈아엎었다, 막 이런 얘기 있고 얼굴 가렵지 않았어요. 제가 못생기다고 막 댓글에 있었던 모든 영상들을 보면 왼쪽 얼굴이에요. 비대칭이 좀 있어서 왼쪽 얼굴이랑 오른쪽 얼굴이랑 좀 다르거든요. 이 얼굴이 우리 제가 좋아하고 예쁘다고 약간 귀엽다고 하는 얼굴이 오른쪽 측면이라서 촬영할 때 오른쪽 얼굴을 많이 써요. 비대칭이 있는 얼굴로 뭔가 활동을 하는 게 개념이 없었지만 되돌아보니까 조금 더 일찍 그걸 알아차렸다면 오른쪽 얼굴을 더 많이 썼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지만 한번 볼게요. 이때도 저는 스커트를 알려주고 있네요. 하루 스커트 1,500개라고 하지만 이렇게 말한 적이 없고 저는 스커트를 1,500개까지 해봤고 최고는 2,000개까지 해봤지만 매일 스커트를 1,000개씩 한 적은 없어요. 스커트 1,000개를 어떻게 사람이? 하면서 이제 제가 좀막 실검에도 올라오고 저런 사람이 있구나 했었어요. 여튼 봐봐. 이 화면이 쌍꺼풀이 없어 보여. 근데 쌍꺼풀이 있었고 지금 대회 때 봤잖아요. 대회 때 얼굴이랑 지금 비슷하고 이때도 화면발 문제인데 아, 갑자기 이제 원성이 높아지네. 스타킹을 보고 나한테 왔다고 하면서 댓글을 히브 뜨면서 봤는데 얼굴을 갈아엎었다, 쌍수했다 막 논란이 많은 거예요. 제가 얼굴을 건드린 것 중에 제가 콧볼이좀 넓어가지고 코끝을 건드린 거 말고는 다 그냥 원판 그대로거든요. 그리고 쌍꺼풀 수술했다고 하지 말아요. 우리 엄마 아빠 둘다 쌍꺼풀 있거든? 그리고 몸도 보면은 대회 나갔다가 살이 살짝 올랐는데 이 살이 진짜 살이라기보다 근육량이 너무 많아서 부종이 진짜 많았고 아침이랑 오후 때 보면은 이 수분 량 차이가 좀 컸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아기 같지 않아요? 나는 귀여운데 이때 댓글 존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이때도 잘 가르치시네. 목소리부터 발성까지 전부 선생님에 딱 적합하신 분 이런 게 있고 <웃음> 이분이 심으뜸 일기고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은 3기래 이게 무슨 말이 내가 외모 별전사가 있었다는 건가? 이때가 성형 1차고 지금이 성형 3회차라는 말씀이시죠? 무슨 소리야! 이거밖에 안 했다고. 그거 봐봐 밑에 아 진짜요? 이걸 믿는다니까? 이 순지무구하신 분들은 이 댓글에 다 이제 이 파도타기가 돼서 그냥 믿어버려요. 이게 인스타 얼짱인데 몸짱인 사람들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준다. 은은님 이거 했다고 이거. 근데 나는 이 내가 코끝을 한 것도 너무나 잘 됐고 지금 내가 만족스럽기 때문에 굉장히 떳떳해요. 알고리즘이 심으뜸의 과거를 꺼내버리네. 크크크크. 지나온 날들이기 때문에 과거라고 하면 과거래지만 저는 이 날이 막부끄럽 그렇지 않아요. 되게 굉장히 떳떳하고 얼굴을 갈아엎었네 만에 하면서 제 유튜브 와서도 댓글 많이 남겨주셨는데 가아엎지 않았어요. <웃음> 그래서 심으뜸 어디있죠? 여기있다 이놈아. 지금의 히브뜸을 있게 해준 마이너스 라이프죠. 조회수 215만 뷰고 2018년 3월 5일 업로드 유튜브에제 역사가 시작된 날이에요. 그첫 영상을 한번 볼게요. 와, 이때 인트로가 10초에서 30초 정도가 약간 국물이었어요. 그래서 인트로 영상을 찍고 이제 제가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했는데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이때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 촬영팀들이 뭐 이게 시그니처가 있어야 된대요. 근데 시그니처 어떻게 지금 당장 어떻게 만들어서 항상 제가 어디서든 얘기했던 그냥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를 했더니 그게 그냥 제 시그니처가 지금 된 거거든요. 이때 보면 은 사람들이 얘왜 이렇게 애기말투냐 뭐냐 이렇게 막 하는 말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의 저를 비교하면 저 때도 지금이랑 저랑 발성이라든지 톤은 비슷해요 근데 저 때는 유튜브라는 게 처음이라서 어색한 것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자연스럽게 티칭할 때는 제 톤이 나오지만 인트로라든지 저런 거에서 어렸던 걸로 표현이 되는 것 같고 저 때의 타겟층을 초등학생부터 진짜 노인분들이 봐도 다 이해할 수 있게끔 경각골도 날개뼈라고 표현을 하고 뭐 대동근, 엉덩이로 표현하고 어려운 용어를 최대한 쓰지 않으면서 친절하게 하나하나 누구든 이해할 수 있게끔 가야지 라고 해서 인트로부터 조금 더 과친절하고 좀 용어 자체를 쉽게 얘기하려는 그런 의도가 좀 엿보이기는 해요. 너무 좀 재밌는 거는 3년 7개월 동안 제가 몸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근육이 더 많아졌고 지금 저때 지금 다리 보면은 약간 오다리도 있고 근육 허벅지도 오히려 조금 더 어밀런스하게 좀 하체가 살짝 있는 것 같고 상하체 밸런스가 저 때도 이미 많이 맞춰진 상태긴 하거든요 그리고 살이 조금 올라 보여 저 때도 아마 53kg 그냥 4kg 그 정선인 것 같은데 저때 유지체중이 53이었고 지금 유지체중이 52 근데 저때 53이랑 지금 53이랑은 몸이 달라 보여 어깨나 이런데도 근육량이 좀 부족하고 살이 더 있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화면을 우리가 길게 친다는 방법을 몰라서 실제 비율보다 더 짧아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귀엽다 얼굴은 측면 영상을 보더라도 오다리와 백리가 저는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필라테스를 꾸준히 하면서 오다리, 백리 두개다 엄청 좋아졌고 체형적으로 뭐 엉덩이는 이때도 뭐 엉짱으로 <웃음> 엉짱으로 유튜브를 한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런스는 괜찮기는 해요 그리고 몸의 선이 조금 더 얇아지고 가늘어진 부분이 있어서 저때보다 지금이 조금 더 길어 보이고 좀더 날렵해 보이고 정돈된 느낌이 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때 말을 되게 천천히 하는 저를 볼수 있는데 저 원래 말이 진짜 엄청 막 흥분하면 막 이찬아 내가 이랬는데 막 이랬는데 막 지금 평소에도 이렇게 말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때 말 속도도 의도적으로 두세 배 정도 천천히 얘기하려고 노력을 시작하던 때이기도 해요. 과거 영상 리뷰를 하면서 저도 좀 많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의 저도 언젠가 먼 훗날의 과거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컨텐츠에 있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지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 훗날 다시 이 영상을 꺼내보면서 지금의 저를 보면서 하, 그땐 그랬지 하는 날이 오기 기다려 볼게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